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박주민 의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 등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로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합의한 의사일정 합의문에는 7월 1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양당 합의사항에는 6월 임시회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자중기위에서 지난 28일 손실보상 관련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지원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양당의 합의에 따르면 당연히 법사위가 열려서 소상공인지원법이 심히 의결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 7월 1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6월 30일에 개회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특히 소상공인지원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사위가 열려야 한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처음에는 의원들의 지역 일정 등을 이유로 법사위 개최를 반대해 오다가 나중에는 7월 1일, 즉 오늘 오전에 법사위를 열면 된다면서 6월 30일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93조의 2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일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본회의가 개회된 당일에 법사위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100% 보장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건이 많다거나 타 상임위 일정 때문에 시급하게 진행될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회의 개최되는 날 법사위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라 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6월 임시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국회법의 규정을 되도록이면 지키기 위해서도 6월 30일에 반드시 법사위를 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간사님께 요청을 드려왔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법사위가 갑자기 열렸다 야당이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라 주장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 제시간에 출석하지 못했고 토론에 참석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앞으로도 여야 합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